자 진짜 자켓 자켓 어, 자켓, 자켓. 그래. 자 우리가 자켓 이거 하는 거 있잖아요 네. 그 우리가 다 같이 7 명에서 다 같이 이렇게 네. 걸어가지고 네. 누구 하나라도 실수하면은 안 걸리는 거그 어, 뭐 약간 우리의 <웃음> 그 하나라도 실수 안 걸린다고 누구 그래. 한 명이라도 실수하면은 망하는 음, 오케이 한계란 집사는 이제 완전 다 진짜 다가나잖아요 되게 리스크가 어, 있는 솔직히 저희가 성공 확률이 거의 60대40 아니었나요? 아니야 어, 우리 연습하면서 아, 솔직히 네. 진짜 뭐 이렇게 시원하게 끝내본 적이 한 번도 없어 사실 어. 사실 한세번 하면 두번 정도는 실패하고 어, 한번 맞고 약간 이런 그러니까 그래. 자켓이 성공하면 레이저가 실패하고 그래서, 그래서, 레이저가 성공하면 아, 아니 나 모서부터 봤는데 나 레이저 계속 맞고 있던데 형지몇번 잡혀왔어? 형님은 는번 정도 잡혀왔어 아 못했어요 지금 그만큼 그래빈 무대에 굉장히 뭔가 많은 걸 시도를 했고 도전을 했고 연습도 열심히 했고 진짜 좀 많이 음, 좀 애썼지. 네. 진짜 엄청 긴장도 많이 하고 또 이런 네. 퍼포먼스가 또 라이브였잖아요. 맞아, 그래서 라이브. 사실 네. 더 긴장도 없지 않기 네. 때문에. 우리는 네. 나왔어요. 네. 네. 어려웠던 어. 그런, 어. 그런 퍼포먼스가 아니었나. 가가 언니, 가가 언니가 뮤지컬 방식으거 보면서 아 진짜 너무 좋더라. 진짜 아. 나는 영화 한 장면 같아. 저는 원래 가가 그리고 토니 그 G N 영상을 너무 많이 봤어요. 근데 이제 그리고. 그거를 솔로로 이렇게 불러주실 때, 저 진짜 약간 울뻔했죠. <웃음> 그러니까 오늘 뭐 무대들이 되게 의미나 무늬들도 많았었고, <웃음> 야, 오늘 또, 또 우리 마디 연출이 되게 좋았잖아. <웃음> 음, <웃음> 네. 연출이 되게 다행해가지고. 이제 걱정했던 거는 음. 이제 못 받았다고 이제 사실 우리는 뭐. 어, 아쉽긴 하지만 그래도 영광이었어요. 이런 생각인데 이제 팬분들이 오히려 우리가 그러고 있을까봐. 어, 그, 아, 걱정하실까봐 그래서. 더 걱정을 했던 건 우리 콘서트가 매인이에요 아니면요? 그 아니 우리 콘서트 <웃음> 하루 온, 오, 왔는데 잠깐 드는 거 아니었어 그래? <웃음> 아니한 달이나 잠깐 어, 잠깐 아니었어? 아니었어. 아니었어. 그러고 있을 때 너무 예뻤다 말이야. 네, 제가 잠깐 드리려고 옷을 한천번다 입었다가 벗었다가 했다. 그래서 잠깐 드리려고 옷 제작하지 않았나? 잠깐 드리려고 옷 제작 아니었어. 우리 형 옷을 신고 갔다가 아까 네. 어. 들었는데 물이 좀웃으므이였어요 네. 잠깐 들르나고. 추석막세번 하고 <웃음> 저기는 4번을 네네네 썼지 번을 네한네네번 <웃음> 심지어 저도 안무도 알고 있었는데 아, 나중에 진영보여줄거요 개인적으로 <웃음> 이거, 이거 <웃음> 개인적으로 못하는데 <웃음> <정도>. 진영 솔로 프랙티스 비디오 찍자 아, 이게 무슨 소리야 아니아니아니아니아니아니 아아니아니아니아아니아니아니아니아 지금 나올린다 아니아니아니 우리 데뷔 날짜 근처로 서 올린다고 아니아아아 정말 이런거 하는거 그러니까 아아 아니 진짜 고맙다. 어? 어?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형이 한다 그러면 우리도 이거 해주지. 아니아니 뭐, 아니, 아니, 그래. 아니, 되게 감동적이긴 아니, 하다. 아, 너희들이 어떤 말을 해도 올라가지 않을 거니까. 걱정하 백스테이지 얘기를 많이 했어. 되게 우연, 너 미안하고 고맙다고. 그치, 그 맞지. 그거 맞 나중에 나중에 보여준다고 많이. 아니아니 네, 나 아, 했다 나도 같이 자고 아, 아 맞아 그 그건 맞지 아너같네 복권 당첨되고 싶다고 당첨이 되니 아니야 하고 싶다고 음, 잘 찍는 게 아니니까. 아니야 할수아 없는데. 아니 ]ences.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 아니 아니 잡니 아니 아니 아 아니 아니 아니 아니 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아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이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 아니 아아 <목> 아니 너 뭐? 솔직히, 형비잖아요 누가 그래? <목소리가 <목소리가 나 처음 들어봐 이게 쓴다 형님 들어와지 마세요 아 n t there, he is. Okay, okay. o k 에 y okay. Okay, okay. o k 하 y 자, k a y Okay, okay. Okay, 봐 k a y Okay, okay. Okay, o k 샴페인인지 영수네, 영수네. 아 샴페인 맛있다. 아, 아, 또, 아 또, 가, 가, 지금 가. 지금 마실 거 가져올 시간 좀 줄게요. 야, 한번 먹네. 아, 이건 하나인데전 남자. 많이 먹는 거. 근 아니야 아니. 그, 아니야 아니, 아니야 아니야. 아 수가. <웃음> 아 수가. 저기 마우스 말이구같은데아 무대 너무 멋있더라. 아, 아, 아 무대들이. 무대 안에는 우리 무대 포함. 아 전국의 그 좋았다. 야 근데. 와이어도 진짜 그 하루 했나요? 아, 아, 아, 어제, 어제 했잖아 이 맞아. 얘기를 해주고 싶었어 우리 무대 하기 전에 사실 가자가 떨어뜨려져 있어가지고 더 긴장된 상황이었던 말이에요 근데 이게 와이어가 터져있어서 아 맞아. 맞아. 우리가, 맞아. 우리가 인이어를 맞아. 차고 있으니까 우리만의 세상에 와 있는 것 같으니까 맞아. 맞아. 이번에 한 번도 안 타고 그러더라 그래. 어, 그러니까요 아, 뭐 이번에 안 타고 그래서 되게 좀 뭔가 뭔가 안심이 되는 거 기분이었던 거같아요들세요 들으세요 들으세요 거 어때 괜찮아? 하던가... 하던가... 카르나? 카르나? 아, 케이 카드 나리고 좋았다 카드? 그치 카드? 그거, 카드로 그거 잘 진짜 잘 됐잖아 도드이된거지 나도, 나도 우리 그, 이거 그연습이 아니라 태형님받아서 제가 직접 받은 거긴 해요 진짜로 음. 예, 여기서 망했어요 네, 이거 이거 아뭐 포로하골트 얼마나 걱정이 몰라서 카드 뭐 제대로 못 어, 안 아니 네, 문틈 사이로 어, 해가지고 어. 닫고 이러더만 그러니까 이게 경례 어, 타이아이 우리가 계속 안 맞아 우리가 이제 타인이 타인이 맞아. 타인. 타인으로 네. 타인으로 호텔 문틈에 탁... 아니 아니 그게 아니고 진짜 웃을 게 아니고 태형 진짜 명사수예요 진짜 난리인 것아그 호텔 큰 아니 진짜 아니 아니 이거 한으면넣어가나 편해 올리미아랑 연기하는 거도 어, 어 그래. 사실 이거는 진짜 태영이만 할수 있는 솔직히 거울이 말해서 늘렸이 너무 잘해 주죠만 솔직히 말해서 리액션이 너무 좋은 조묵이가 그냥 뭘 해도 약간 너무 냥다잘 봐. 너가 잘한 것 같아. 아 호비, 아 호비 멋졌다, 호비. 아, 맞아, 맞아, 맞아. 호비, 아, 호비 계란을 나랑 멀쩡하게 하는 일이 있잖아. 야, 사실 지금 오늘 오늘 무가 너무 아쉽다. 내가 아쉬운 게. 아, 너있었어 와, 그 이후로 다리가 풀들거리 풀들거리더라고. 나는 긴장을 해가지고 긴장돼 긴장했었는데 호비 넘어지는 거 보자마자 바로 긴장 풀렸잖아. 그럼 솔직히 말하면 저희가 리허설 때를 더 잘하긴 했어요. 거기에 턱이 있을 줄이야. 리허설 때는 다들 그냥. 그냥 일단 메로. 네, 네, 어, 네, 얼굴 e c 도 근데 카 a 라 h e camera, the c 근데, 조, 조, 근데 진짜 아, 이게 리 e c 리 m e r a t h 살짝 아 m e r a the c 근데, 근데 그러니까. 아 r a the c a 하 e r a 다 h e c a m e 하 a 사실 뭐, 어, 제가 뭐 호가, 그럼 나는 나는 뭐 <웃음> 어떡하냐 인생 인생 인생 이렇게 잘 잘하고 이렇게 어. 해놓고 사실 악수하고 하면 춤 자체가 너무 아쉽네요. 아니 근데 제가 전, 안안 제가 이제 처음으로 이렇게 바로 앞에서 멤버들이 이렇게 춤을 추는 거 봤거든요. 너도 원래 거기 껴있잖아요. 근데 맞아. 그춤 멤버들이 이제 댄스브레이크를 이렇게 무대 하는 거 보는데 왜 사람들이 BTS를 좋아하는지 알것 같더라고요. 근데 이렇게 얘기를 서 해놓고 어떻게 또 얘기했냐면 야 정우가. 춤안안니니까 p y o 아니 평안 n 평안고 y I think 거뭐 was you know to hear it. I hear the football. You want to go. You h a 고 e to talk about that. I h 한번 e y 번 만들었어요 to get it. I hope you have to get it. I hope you h 이 v e to g 데 t i 이 I h 올라 e y o 이 h a v 맞죠 o 올라 k n 라 w I d o 그게 know. I d o n 이 know. I 이아 n t know. I 그랬잖아요 n o w 아 don't 그, know. <웃음> 이거 아, 말을 그... 너무 좋게 해줘서 그... 기분이 너무 좋아지. 나 형이가 인상에 주름을 딱 쓰잖아. 는 하고 싶은 말이으면 내가... 어, <웃음> 아니 아니지 알지, 아니지 이거. 이거 약간 대화사 아래로. 아, 어, 어, 근데 알 근데 니네 진짜 멋있었는데 가만히 앉아서 노래만 부르니까 편하긴 하더라. 아, 라겠지 <웃음> 근데 아, 그래도 솔직히 좋아. 아했아나 형이 응. 되게 난 무도로 응. 올라갈 거야요라는 모습에 되게 멋있어. 아, 올라가야지. 어, 댓글이 보는 좋을 텐데 이게 그러니까. 댓글 볼 타이밍. 지금 아, 아, 그러니까. 아, 영상 찍고 있는 거라서. 네. 나도 아, 영상 온가르게 올라가는 우리 인력등 올라가는 조는데 여기 댓글이 계속 올라간다. 이거는 아니, 살아있는 아, 거지. 아, 아 아니, 아니, 아니, 아니, 그러니까 이게 아니. 이후에 계속 올라가는 그거. 그, 이거 그 아직 그안 올렸지만 아직 그 온라인상으로 남아 있으니까. 잭카 아, 한번 읽어볼까요? 아 어, 어, 그거, 그거 괜찮은데 그래. 이거 꺼지면은 이꺼져가리면왜올라가는거야 근데? 이게 렉에 걸려서안 꺼져 나다는데아 이거 터치가 안 되는데. 뭐가? 페스백으로 보이. 엑스 눌러볼까 엑스 누르면 꺼질까? 엑스 누르면 꺼지네. 댓글은 지금 올라가거든요. 슬퍼고 있을 그것 같아 슈가 메리미 있네 아, 보이지도 않는데 <웃음> 그런 느낌이형뭐라리도독수요아 <얘기는. 웃음> 뭐, 뭐, 뭐. 어, 아. 아, 아, 지금 올려줄까봐 근데 내가 어, 생각해봤는데 네. 네. 매일 브이앱 할 때마다 슈가 어. 에이, 응. 아, 아. 형 결혼하니까 맞 슈가 매리미가 인기 메리미가 인아 진짜 항상 있다니까 어는거야형형형형 어떻게 했 개인 브이앱 할 때도 슈가 매리미 있다니까 인기 메리미는 아행 있어 다행 있어 다행 저도 결혼 한번 해라 응. <웃음> 형 그게 아니라 라스베가스에서는 저희 드라이브 스루로 결혼할 수있형형 어? 진짜 드라이브 스루로 결혼수 그게 아니라 이틀 동안 내가 유예할 수 있어 저는 이게 한사람일수도 있어요 아니 그러니까 아 결혼.. 결혼.. 결혼.. 그런.. 있을 수 있는 <웃음> 정말 아니, 뭐, 그수있이는 하나 없이, drive through, go around, and they are going to the china, china, e a 이 it in the year. Oh, I h 아 v e to go. I think 아 m not sure. I think I'm not s u 진짜 I think I'm not sure. I think I'm 다 o t sure. I 용기 메리움 글쎄 아니 가면 저랑 저랑 티어만 해가지고 아스튼가이스 그는 그래도 자짜디 t 가 가능하다 결혼자 네. 우리 아직 이게 끝이 아니잖아요 아벌써아 벌써는 <웃음> 아니, 아니야 아 그럼 좀더해 아니 아니야 이야 아니, 아니, 아니. 그래, 오늘 그래. 오늘 진짜 무대 하고 나서 계속 좀 많이 힘들어 지고 머리통이 바랬는데 그래도 좋아해주셔가지고 아니 그거에다가 포인트를 주자 주자 고 일단은 성공을 했어요. 법원상 하고 싶었던 거어쨌든한고 몰라 갑니완성공한 아니서 그렇긴 는데큰 욕심이고 사실 본문에생각한거한 번에 이게 사전 녹화를 여섯 퍼스씩 끊게아니라서한 번에 하고 좀 의미 하고 충분히, 충분히 잘했니다 생방은 네. 네. 재밌긴 해요, 진짜로. 조민이 진 간만에 되게 쫄깃한 무도였어요 음. 그냥 우리가 우리가 항상 그 뭐냐? 그 패닉에 동안다 참고 도없었어요 그치, 그치. 음. 정말 좋은 음. 경험이었던 것 같아요. 간만에. 네, 간만에 아니, 생방의 그깃한뭐 어. AMA 도뭐 생방이긴 했지만 이번 거는 뭐, 이번 거는 좀, 좀 뭔가 좀첨가자들의 뉴퍼포먼스다 음. 보니까. 네. 그래. 아나 오늘 한끼한 한 끼도 못 먹었어. 지금 뭐 컨디션 너무, 너무, 너무, 답보험. 답보 저희는 벤치 준비하고 있었거든요. 안물어보도 끝! <웃음> 그러니까 아, 네. 사실, 이이 제일 좋았다아요벤 기다리겠어. 어떻게 답보험하지? 나중에 그, 그, 코, 코비드, 아, 뭐, 그, 트랙업을 까먹었어. 어, 그리고, 어, 넌 솔직히 마지막에 뭐라고 하지, 뭐라고 아무튼 오늘 너무 재밌는 그런 사원들이 너무 왔어요. 에피소드 이제 긴장이 좀 풀리긴 했나 봐. 그래. 우리 일곱 명에서 이렇게 얘기하는 게이준비한 어. 동안 잘 없었던 것 같아요. 아, 아, 예민해 솔직히. 예민해가지고 다날 솔직하게 얘기하는 것이지만 무대에 올라가기 직전까지나 화장실 파이팅을 못했어. 화장실 아, 파이팅 못했어. 아. 진짜 DMI. 내가 잠깐만, 내가 면그아왜 그런 거야? 말이 그야면 무슨 일 있어 얘기하나 그런 거. 뭔지 알려주면 안 돼? 나아 화장실에 왔다 갔다 얘기나 하고. 시기야, 시기야. 아 아무튼, 아무튼. 아, 지금 귀신 말로 왔들 아, 화장실 못 갔다 왔다고. 아, 아, 아, 아, 오케이. 진짜. 그래 아, 아, 아, 아, 아, 아, 나 진짜 공고백 아, 아, 비록 상은 못받아지만아 사실 근데 아, 그냥. 그냥 얘기하자면, 전아직그 작년에 그 이어폰을 딱 빼서 이제. 아, 그 화면 안그 화면 아, 나 이게 딱이 순간이 아주 또뒤에 맴도네. Rain on me by Lady g a g a 아, 하려 그, 아니. 저는 아. 저는 뭐, 뭐가 기억 나냐면 네. 그렇게 딱 하고 그뒤에에그 네. 분위기 였어요 아. 스분들음악그 아. 우시고 비디오가 나아요니 아, 네, 아, 왜냐면 우리 한숨쉬고 아니 우리는 진짜 뭐, 달랐잖아. 수석부터 준비해 가지고 가서 래각 장인가. 케이크가 두개 준비돼 있어. 케이크가 이제 달랑 용과 빵입니다. 빵 케이크 부었졌아니 진짜 못 봤고 그 케이크를 본 적이 없어요. 아니 그 케이크 하나였어요. 아니 이제 뭐 해외 아티스트들 비디오맨스들 그런 보면 아 이런 장면 되게 많고 진짜 막 이게 어떤지 시는 분들도 있고 맞아 이게 그렇게 무슨 막 저희만 달리는 화 저희 안전할 만 굉장히 어려운 시간이 어렵고 아무것도 아무도 모르는 시장입니다. 그리고 조금 기대를 했던 게 갑자기 탑기오가 본식 맞아, 올라가서... 아, 그게... 어, 뭔가... 원래 사실 왔다 갔다 했는데, 합티로가 네, 네, 네. 이제 2019년에는 본상에 있었고, 어. 20년이랑 21년에는 있었지. 빠졌었어요. 아, 네. 근데 이제 아. 이번에 본식에법 빠지고, 이제 좀 뒤쪽으로 가고, 우리가 무대를 앞쪽에 있으니까 그다음에 중간에 MC와의 간단한 재밌는 토크가 있어요. 그러니까... 거의 그렇안 하잖아요. 너 각이 나오는 거 같아. <웃음> <웃음> <웃음> <웃음> <웃음> 아니 아, 아, 보이는데 지금 이직강 PD님은 왜 왔지? 아, 아 거기에 쿠포터는왜 그, 왔지? 가게 막 굉장히 그독려지고 있었어 있었는데. 네 인턱당들도 많이 오고 이래가지고 그래. 아니 그리고 사실은 저희가 이제 뭔가 멘트를 생각을 해야 되니까 이제 아, 미스터 a 네. 을 준비했었거든요 아니 s u r p r i 보 e d 나이 o did it? y e a 카메라 So, Mr. Baby, we're coming 를 o talk to you. Yeah, I'm going to t 하고 있지 않았어? u I'm going to talk to y o 돌아 m going to talk to you. I'm g o 나는 무대에서 a 가멈추 o you. I'm going t 아. talk to you. I'm going t 거 t 아 l 아 to 가 o I d 안나오 k 그 o 그탑 d 어 n t know. I don't k n o 이 I don't know. I don't know. I don't know. I don't know. I don't know. I d o 나고나 n o 어 I don't know. I d o 너무 아닌데, 아니, 아니 뭐, 아 사실 제가 햇살 먹거 네. 뭐, 맨날 듣는 거래. 요상도 없지. 할 말도 나, 나로 나로 일 듣는 데 저스틴 비버 시스를 치면은 그 다음에 키스니모어가 나오고그 그래. 다음에 조아리레테이그다에서아하기이나왔에아하는에좋아그러아하기일다 키스. 그아다그 다음에 좋아하다나아하는 약간... 그아는그아는아하는데아하다는는 약간... 그아다그다아는데그아하기보다다아하는아하하 야, 힘이 더 해야 된다. 가 맞아. 직멀었다 저희 고작 3년 차예요, 지금. 고년이면강 조금만 하게 는데 나이가 어리잖아. 그렇지. 우리, 지금 뭐? 아, 지금 진희 지금 으취가 오른데? 아니야 아유, 아니, 진, 아니, 진, 아니, 진, 아니야 지희도 이제 처럼하는람이야 아니 지흥이야 지금 유취가 오랜구만 아니 미국니서스물아이야 아니야 아니야 이제 많이 없어져서 스물아홉이야 아니야 아니, 미국에 서이니까 아무튼 다 부진않아 공갈돼 아니 우리가 아직 어려 주가랑 프렌드라고 지금 우리 성추는 주가랑 주가랑 아메면 아니 하지왜반말 아메리카면 나는 너한테 반말해 아니 전진아 괜찮잖아 나는 원래 다켓었는데 우리는 그런 프렌드가 아니야 미국에서는 프렌드추가만이야 아, 그래나 오해했네. 나 자꾸 칠서반 씨 옆에 계시는데 아마 신이 넘었을때 그냥 씨 그냥, 그냥 하고 그래요, 그냥. 뭐 예를 들면 한국말로 뭐. 뭐야 그래. 그래. 그래. 그래. 그래. 아, 나. 거야. 그래. 영어로 이러면 되지. 아, 석진아. 잠깐 하자. 잠깐이야. 그래. 네, 우리 네. 너말듣고 싶을 때자리놓자 아니, 추가 아니야. 우리 정도로 미개지 입소가 없는 팀도 없다니까. 아무튼 제가 하고 싶었던 말아요. 그냥 그래. 키스미 모어가 난 기억이 너무 나올거 같아. 키스미 모어가 결혼할 때 하는 얘기도 기억이 너무 없어서. 그그그 비가 그, 그, 그, 나올 줄. 알았는데. 아, right. 이 귀한다는, 아, 아, 아, 그 h e r e am I going 그 o c h r i 같은 이식그 한데. 어, 근데. 아니 나그그큰 바람이 그 나올 때. 줄... 아 나도 그큰 바람에서 그 이미 그 레인 온 y 가 생각이 딱 나면서 네. 쉽지 않았어. 아, 우리가 할 말이 간단한 고 아니 또또그음 상이 아마 뭐지뭐 엔더스 앨범 앨범. 앨범 엔더스 딱으니까또 친하잖아 다들. 그러니까 약간. 약간 좀 몽골 하더라고. 어 뭔가 어. 이렇게 좀 마음이 어, 좀아좀뭐 아, 좀, 아, 좀, 이렇게 하고 어떻게 셀러뷰팅 하는데 이렇게 하고 하는데 속상했죠. 그래 어. 안 어. 속상할 수가 없지. 네, 그거 어. 어. 그, 그 정, 정도로 진심. 저희가 진심이었다. 진짜 진심이었어. 그러니까 아, 진짜 진심이었어아 솔직히 아쉽지 않았다면 저희가 진짜 그만큼 열심히 했기 때문에 아쉬운 거기 때문에 또 너무 슬펐어. 다음에 이런 부분을할수 있을까요? 근데 우리가 그래미에서 처음으로 개인 퍼포먼스를 하는 거 아니에요? 아이 오픈, 오픈? 아 l i k 이 t 를이 don't like to. I don't like to. I don't like 처음으로 o n t like to. I don't like to. I don't like to. I don't like to. I don't like to. I don't 되 i k e to. I don't like to. 거 don't like to. I don't like to. I don't l i k 진짜 그래미에 있는 그이 연출을 하시는 관계자분들이 진짜 신경많이셨죠 작가님 시작해서 프로까지 아, 진짜 우리 고생 해주세요 원래 어디 연습하고 끝내야 되는데 정국이 리프트하는데 우리 한번만 정국이 시간까지 빼가지고 우리 다같이 한번만 연허하게 해달라고 저희가 비상태에서 리허설 안한다고 리허설을 찾아드려서 빌었었어요 어제? 어제 리허설하게 해달라고 이념시간에 저희 한번만 리허설 한번만 맞추게 해달라고 스피커도 안 틀어져 있는데 우리 막 불쑥 스피커가 가지고. 불쑥 뜨고 가가지고. 그거 당연히 상관이 없는데 그거를 다, 다 이렇게 협조해 를 주셨어. 결과적으로 어제, 어제 한시가 오른 아, 실수 안해가지고다 어린이 PD님들이랑 각 차이 있게 어제 실수 한 번인가 두 번인가 있었잖아요. 아 진짜 여러 가지 가지가 수합니다 일단은. 나는 스태프분들도 많이. 아 이게 나중에 나중 에 영상 공개되면알겠지만 우여곡 복제 많았습니다. 안무 짜주신 분은 또 저희 안무팀. 나 그래 되게 놀라운 게. 아 진짜 더 열심히. 되 놀라운 게. 호병이랑 아, 정국이는 딱 하루만 연습하고 무대를 했잖아. 아, 같이 단체로 혼자 방에서 응. 어, 다리경기하면서 엄청 닿더라고. 어, 연습을 많이 하고. 어, 근데 아, 네. 어, 바로 하대. 어, 바로 하대. 아, 네, 네. 아, 아, 추... 바로 하대. 프로자이 아, 아, 추... 바로 하대. 아, 아, 추... 바로 하대. 아, 바 너무 안무는 음음 아... 어허 어허. 러이 없으니까, 그러연습안 나. 아 근데 아아 그래. 그건 맞더라그 맞더라. 요거는연습실에서야위 질서가 없어. 아니 아니 연습실에서는. 한번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있으면 그래도 연습야지 연습 하고 싶어. 형 미안한데 형 없잖아요. 연고 싶어. 야그 일어나지라. 아나 호비랑 이번 안무 그 나도 연습을 했었지만 호비랑 나는 진짜 한 번도 안 해봤어. 그때 호비 두통이가 있어가지고 안 했었거든. 형한번어 호비랑 한 번도 못 맞췄어요. 아유. 한 번만. 한 번만. 한 번만. 한 번만. 한 서달 뭐, 뭐있지 않아도 이게 또 지금 라스베가스에서 약간 뭔가 우리 패티벌 모나즈에서 노외 내고 있으니까요. 또 콘서트 기간이고 아미 여러분들 또 즐길 수 있는 아, 그런 너무너무 좋은데요. 아, 아 방탄 형들 자랑스럽고 허풍 쳐주 어, 저희가, 저희가 기죽어 있는 게 아니라 진짜 저희가 경도 많이 쓰고 스트레스도 많이 받고 아, 그래가지고 다 뭐. 지쳐 있어요 지금. 아, 네. 이제야 꺼내는 거지 뭐. 아뭐 음. 어, 솔직히 속상해. 근데 뭐 어떡하라고 거. 뭐, 오늘 속상할 말만 해. 아, 먹고 아, 터면 되죠. 난 거. 나뭐 있어. 나는 진짜 몰랐는데 이게 그딱 그럴 때 우리가 아니었을 때 그때 나한테 되게 받아 고 싶었구나. <웃음> 이 <이거 웃음> 아, 아니, 괜찮아, 아니, 괜찮아. 내가 아 기대했어. 야, 야, 그래. 야, 그래. 야, 그래. 야, 그래. 야 이거 아니야. 야, 야, 못받아 몰랐어. 내가 이렇게 받고 싶어하는지 몰랐어. 다 똑같지. 가족들 나 지금 가족들이랑 친구들한테 통이 많이 완돈못 보겠어요 너무 위로해주고 있어가지고 어, 나도 친구들이 괜찮아는데 어. 그래 <웃음> 원래 괜찮다는 말이 잘안 괜찮아 <웃음> <웃음> 근데 막상 내가 친구들 한번 하고 뛰자 니까아 아니 근데 아까 퍼포먼스 끝나고 이렇게 막 기립박수 해 주시고 다들 일어나서 기립박수 하고그항성 아, 여기 뚫고 들어오는데. 그 너무 뭔가 하더라고요. 제가 오늘, 오늘, 오늘 은 오늘 그래도 오늘 그래도 복잡하지 않겠냐? 어. 다들 참 많이 선수였지. 진짜 복잡거. 그래도 맞아. 저희 공사청 팀이 했습니다. 그래서 약간 레디가 네. 랑가 인사했는데 정말 우리 너무 좋아하고 엄청 응원. 아, 임자, 아, 나 예, 너무 무서운 정말 나와서 놀잖아 임자다 혼자 가서 살리는데 와와그몇번 실패인지 알아요 아 그래? 아 맞아 그 그때가 타이밍이 다 레이디 가가 와 뭔가 빠진다는 네, 걸요 나는 나는 너무 팬이라서 사진 응. 한장 찍고 싶은데 뭐지 팬이신데? 막 용기를 아, 가지고 또 약간 네. 싸게 아, 아니, 아니 원래 사실 나는 그 우리 포버스 옆, 옆 내가 원래 레이디 가가 선생님 옆자리 일부러 구워 거거든 내가 그때 인사하고 싶어 어른데안보 있어라구 막고 막고 막고 준비하자고 준비하자고 꿈이지 아뭐 재밌었어요 난추강이 너무 긴장을 고 했다 그래도 좋은 소화로 함네요 oh, 어. 아, 진짜 좋은 소화잘놀다 갑니다 잘놀다 갑니다 일단 어쨌든 오늘까지는 딱 이러고 내일부터 이제 또 콘서트 시킬 일단 또 콘서트 시사질러야지 그지 아니 뭐 여기 어, 스타디움 코쇼하는가수 오랜만에 어, 어. 거기 몇 어. 명이서 한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얼마 없다고 생각합니다 오랜만에 네. 소리를 네. 들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죠아 그러네? 아 그러네, 아, 아, 그러네. 와. 그리고, 그리고 상당히 더울 겁니다 한 28, 29도 될, 그렇죠. 될 거니까 우리이팅 넘치게. 넘치게 물도 좀 많이 우리가 더 더울 거야 어. 자 그러면 네. 네. 정리하시죠 예. 아, 밥보셨어 배고파가지고 다시 한번 감사합니다 자, 여러분 눈이 자, 풀리고 자, 어떻게뭐 어떻게 된 거예요? 잘합니다. 네. 네. 저희는 네. 지금까지 박탄소년단니다 2, 3, 4, 5, 6, 감사합니다. 2, 1, 4, 5, 6, 7, 8, 9, 10, 11, 12, 고3 1요 15, 16, 1요 18, 19, 10, 11, 고요